100 200 300 s 0구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너 나한테 화냈어? Yes. You. You angry to me? a y hey, okay. 우리 타투는 아니야. 우리 예? 타투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데 보여줄까? 우리 타투 이렇게 내가 머리 마사지 이렇게 해주잖아. 그건 되게 좋아해. 타투야, 웃어야지. 웃어, 웃어, 웃어. 타투야, 웃어, 웃어, 웃어야지. 타투야, 아하하. 웃어, 타투야, 웃어, 웃어, 웃어. 야, 야, 야, 웃어, 웃어. 야, 야, 야, 왜 그래. 우리 친하잖아. 야, 우리 친하잖아. 웃어. 웃어. 아, 웃어. 하하, 하하, 우리 친해요. 여러분, 아, 우리 진짜 친해요. <웃음> <웃음> 오빠, 티코는 <T> <웃음> 없어? 아까 내가 여기 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 티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어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더. 오빠, 티코더. 티코티코티코 어자식들 <놀람> 나를 둘러싼 야, 모두가 완벽하게 얘들아, 없지? 나를 속이고 있었다